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음. 중에 아연이 1% 들어가 있는 측조 비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고품질 아연 함유로 아연 결핍 현상 예방. 예방 야 이거 예, 중요한 건데? 성분 네, 맞습니다. 보시면 예, 예. 그 지금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이 측조 비료 중에 예. 어 슈퍼 측조를 능가할 예, 비료가 <웃음> 없다 <없습니다. 높다. 웃음> 없습니다. <웃음> 절대로. 뒤로 <Right. 웃음> 지금 식초 측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바로 그 측저비료입니다. 자, 오늘 측저비료, 식초 농부가왜 어떻게 만들게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드디어 또이 천지바이오에 또 왔습니다 슈퍼축조! 슈퍼축조가 딱 나왔는데 야 지금 이 슈퍼축조를 기다리시는 농민들이 엄청 많아요 예예 예, 맞습니다 예. 슈퍼축조 예. 이제 논농사 지으실 처리됐기 때문에 또 쌀농사 지금 시세 좋기 때문에 풍년 농사, 대박 농사 만들어야죠 그 안에, 안에, 좀 보여주시죠, 안에, 안에. 네! 안에, 네. 요 아주 알록달록, 무 구조 같아요? 네, 색깔별로 이 성분 차이가 나는 거니까. 네. 여기 주황색이 이제 코팅 요소가. 음, 완효성인가요 네, 완효성 코팅 요소가 이제 들어간 거고요. 네. 나머지 이제 요 흰색, 검은색, 그 다음에 요, 뭐라 그러지? 초록색? 하하하 같아, 한이. 다양한 지금 네알약들이 보이고 <목소리> <고르고> 있어요 <웃음> 이게 다 지금 십삼 가지 원소가 들어가고 열세 가지 원소가 들어가 있는 이제 슈퍼축조입니다 코, 코팅 완효성 비료입니다 SM팜 슈퍼축조, 슈퍼축조. 네. 농민이 농민 이 개발한 비료 완효성 비료 생육 단계에 맞춰 양분이 공급 고품질 아연 함유로 아연 결핍 현상 예방 야 이거 중요한 건데. 거기다가 지금 2210에 20, 칼슘, 고토, 황, 규산, 아연이 1.0, 붕소, 철, 망간, 구리, 몰리브대까지 없는 게 없네요. 없는 게없 진짜 완효성 함유로 가지 걸음이 필요 없음. 측조시비, 고품질 성분으로 생산력 향상. 비용 절감. 아, 이거 화가 났네. 비용 절감. 네. 이 비분으로 100평에 한포 정도 사용을 하셔가지고, 어 뭐를 심으셨을 때 지금 나락시세 올해도 좋을 거고 지금 현재도 엄청 좋습니다 그때 했었을 때 NK 사용 안 하시고 도복도 덜 되게끔 저희가 갈슘이라든지그 다음 규산까지 이렇게 합류를 시켜놨거든요 써보시고 내년에 다 바꾸시게 될 겁니다 안 그래도 전화 오시는 분들이 아, 저희가 뭐 10만평 20만평 쌀농사를 짓고 있는데 한꺼번에 다 바꾸기가 고민이 되는데 슈퍼농부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다 바꾸지 마시라고 이거 가지고 전국민이 그 쌀농사 다 지어버리면 이 쌀값 하락의 주된 원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조금만 바꾸셔서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그 다음 내년부터 바꿔보셔도 아무도 상관없으시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권장해드렸습니다 아연이 들어가는 축조 비료가 처음 잡는 거예요? 예, 예. 왜 그렇습니까? 예, 아연은 미량요소의 조효소제로서 특히 그척조 비료를 우리가 이제 생산할 때 저희들이 특히 이제 숲부 농부께서 그 아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또 그게 들어가면서 미질 향상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또 뿌리 내림에도 괜찮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수도작 벼에 많은 그 기전 작용하기 때문에 특화되게 그 저희들이 좀더 보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연이 좋은 게 뭐인가요? 들어가고어 그 그래? 미질항산뿐만 아니고 다소화하는 데 있어서 가지고 그 다양한 조 효소제 역할을 더 보강, 저저할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앞으로 도농사 지는 분들이 1 5주을사용 하면 예, 앞으로, 앞으로 어떤 기여가 있어요? 어 다 쉽게 말해가지고, 뭐, 추, 따로 이삭 그림이나, 뭐, 추비를 특화되게 안 해도, 뭐, 일률적으로 수확할 때까지 기본을 지속적으로 가기 때문에, 뭐, 거기 기능이 더, 거기에다가 또, 미량 어, 요소를 더 보강했기 때문에, 육정미량 요소를. 그래서 더안 낫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아이초능은지 촬영은... 어떻게 해서 이 초지층을 만하는 거예요? 거예요? 제가 이제 육로장을 운영하고, 그, 엄청 많은 모판을 만들고, 만지고, 농사를, 그 농사가, 이제 지금 제가 반농사도 많이 짓고 있지만, 반농사를 짓기 전 제일 처음, 이제, 수도작을 제일 처음으로 이제 농사를 짓고, 그, 위탁연장부터 시작해서 많은 면접을 했었는데, 음. 특조비료 회사마다 안 써본 게 없이 거의 다 써봤죠. 제가 음. 이한기를 가지고 영업을 해보고, 음. 그, 뭐를 심어주기 때문에 회사에서 나오는 비료라는 비료는 거의 뭐 90% 음. 이상 제가 이 축조 비료를 이 안기에 넣어도 보보막힘이라든지 이런 걸다 확인할 수 있었겠죠. 여러 회사에서 나오는걸다 사용해 봤으니까 그런데 이제 아연 결핍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축조 비료가 없더라고요. 지금 대한민국 에 나와 있는 음. 중에 아연이 1% 들어가 있는 축조 비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황을 넣어놔서 그 맛향, 백깔 음. 규산 들어가 있고 칼슘이랑 그 다음에 음. 그 규산까지 들어가 있기 음. 때문에 튼튼하게 자라면서 음. 어, 비분은 22에 음. 10, 10 음. 질소, 인산가리 그 함량도 높고 그 다음 나머지 음. 13가지 음. 그 밀양 성분들 자체가 음. 같이 조합이 돼서 잘클수 밖에 아. 없겠죠. 음. <웃음> <웃음> 이게 그럼, 그럼 언제까지 얼마, 얼마 양이 생산됩니까 어, 5월 초순까지 해서 약한 25,000포 정도. 아, 2만 5,000포. 예, 예. 아 내용물 좀 봐야겠네. 예. 어, 렇게 무거워요? 예, <웃음> 양이 네, 네, 네, 맞습니다. 아, 아. 만 번. 네, 어, 이거, 이거는 이거는 크기 다른데. 예, 예. 어, 이거는 그때 슈퍼 축전는 10kg인데. 예, 이거 예. 20kg요? 예, 맞습니다. 초비는 10kg. 이건 20kg죠. 와, 슈퍼 축비는 10kg. 예. 스포축조는 20kg 예, 예.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어, 저희 공동구매가 18,000원 해서 배송비 바레트 단위로만 음. 그 배송이 되고요 아. 어, 배송비 5만원 음. 해서 어, 이렇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비로는 칼슘 고토가 한 명이 또 특별하게 더 높습니다 그 이야기를 네. 안 드려서 제가 따로 말씀 드렸습니다 고토가 5까지 예, 예, 예, 칼슘하고 니다 없는 게 없네 <웃음> 예? 예, 예, 예, 성품 보시면 예, 예. 그 지금 예.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이 측조 비료 중에 어 슈퍼 측조를 늘릴 예, 비료가 <웃음> 없습니다. 없다. <웃음> 없습니다. 절대로. 슈퍼농부가 지금 자신 있게 <웃음> 자신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예. 이 슈퍼 측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음. 측조 비료는 없다. 네. 없을 거라 가아니고 <웃음> 없다. 예, 예. 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예. 자, 이거는 지금 한국 농성 예. TV에서 최초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예. 예. 언제까지 받아보실 수 있을까요? 내일 시청하시면 모레 바로 받으실 수 있어요. <웃음> 예, 예. 신속합니다, 이제. <웃음> 예, 예. 많이 빨라졌습니다. <웃음> 예, 예. 이것도 소포장이 가능한 거야? 어, 소포장은 그 어. 자재 1번가의 김태민 팀장님한테 전화를 주시면 뭐 예. 10개, 20개, 30개씩 이렇게 받아 보실 수 있고요. 오. 여기 공장에서는 오. 어, 60개 한 팔레트씩만 배송 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저기 오. 우리 영순농협에도 나가나요? 예 나갑니다. 예, 영순농협에 1번으로 예. 아문경영 예. 연순농협에 또, 이게 또 예. 나가고 문 예. 연순농협에 그 스모크와이트가 내일 예. 어. 바로 배송이 됩니다. 스 예. m 팝 슈퍼 측조 예. 기다리신 분들한테 저희들 예. 빨리 만들어 가지고 예. 공급해서 예. 예 맞습니다. 대한민국도 이변농사가 세계적으로도 음. 1등 할수 있는 예. 그런 음. 기초를 만드는데 음. 두 분이 맞습니다. 착색한 <웃음> 공을 세우셨고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렛미가 큽니다. 네, 저도 예. 이걸 통해서 농민들이 예. 대한민국 농민들이 부자 되는 그날까지 음. 한국 농산 TV는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까지 또 안녕히 계세요. <웃음>